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비어디드래곤 친구의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제가 알을 놓으라고 흙도 준비해 줬는데 오늘 이 친구가 흙에는 놓지 않고요 은신차 안에 보이시나요? 잘 안보이시나요? 제가 은신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계속 알을 놓으려고 하는데 짱을 계속 하고 있죠 이 친구가 알을 낳았대요 지금 다 덮어 놨네요아 지금 알을 놓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알을 덮으려고 지금 덮는 행위를 하고 있나봐요 붙이고 자이 친구들 한번 들어볼게요 초산이라 알을 몇 개나 낳았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묻어놨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군데군데 알이 있는거 보이시죠 자 역시 알을 낳았으니까 알의 숨구멍을 표시하고 다시 알을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. 자, 알을 숨구멍을 표시하면서 하나하나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먼저 보이는 알, 이알 초산치고는 알이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. 자, 여기 알 하나 있죠. 에그 컨테이너로 옮기겠습니다. 아, 어. 핀셋으로 해야 되는데. 아주 조심히 발굴하듯이. 보이시죠? 자, 2호. 2호 친구도 손구멍을 표시해주세요이번에는 핀셋으로 할게요. 손으로 하니까 불안불안해 하더라고요. 컨템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알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, 알을 이렇게 발굴할 때가 가장 재밌죠 저는 이렇게 알로 놓고 알 찾을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야무지게 잘또 까놨죠 스마일러에 계속 이렇게 요즘에는 산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왠지 알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. 자. 아, 보이시죠? 자 드디어 사모를 발견했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숨구멍을 표시하고요. 자, 4호를 발견해보겠습니다 4호, 5, 5 동시에 발견했어요 보이시죠? 아이고, 움직이지 말아라 헉, 밑에 엄청 많이 있네요 일단 여기 얘 먼저 4호 아, 4호는 좀 어? 얘가 그래도 먼저 찾았으니까 5호 얘가 6호 오야 가자 안 떨어지네요 같이 옮기겠습니다 4호 5호 5호 를 찾아봅시다 와우 7호 8호 9호 우와, 10호까지 자, 7호 8호 9호 10호 많이 나왔죠? 순간치고 오, 큰일 날 뻔했네 모두 발굴하고 나서 또 영상 올릴게요. 자, 아름 모두 14개 였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자, 다시 이 친구도 부하기에 넣어서 50일을 꾹 기다려서 튼튼한 아기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스마일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